흠 노!! 히 오케이! 좋았어! <웃음> <웃음> <웃음> nice 아1 2 1 2 t h i <웃음> 아따, 죄송해요. ela hahaha o o it's shot a 당구 읽기 별거 아니지만 나는 승리를 위한 몇 가지 장기술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박 거치기 기술로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1점 1점 1점 또 1점 총 4득점에 성공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바뀐 공으로 치료할 때 잽싸게 제지시켜야 한다. 여기요빼고거든요그 다음, 호로코몇 방으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는다 1점 1점 이 공으로 상대방은 거의마탱이가 갔다 바로 그때 갑자기 카톡이 울린다 와이프다 때부터 집중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상대는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의 전매 특허인 공박 꽂히기 기술을 시전한 것이었다 어이. 1점 어이. 1점 결국 마지막 점수까지 내수고로 경기를 끝내버렸다. 브라보. 에 분유값이라도 고치려면방고 칠때 연락하지말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줘야겠다. 원원 <웃음> <웃음>